지난 금요일 이미 한 차례 발언한 적이 있지만 또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서울 청사 당일 긴급히 병원으로 옮겨져야 하는 학생이 제때 병원으로 옮겨지지 못한 사실이 있었다는 조사 결과가 5년 여 만에 발표되었습니다. 아울러 청사 당시 헬기 등을 이용한 항공수색이 정부의 발표 등과는 달리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이 조사 결과는 무려 청사 후 5년 만에 불안한 것으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이 지금까지 제대로 안 되어 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기에 전면적인 제수사의 필요성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최근 세월호 가족협의에는 세월호 참사 책임자 122명을 고발하면서 세월호 참사 및그 이후의 과정에 대비한 의혹들을 규명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15일에 정식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웃음> 이 고발에는 현재까지 시민 39,793명도 동참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1참사 특조위의 수사 의뢰 서울 가족협의회와 시민의 고발을 받아, 검찰은 윤석열 총장의 약속대로 특별수사단을 만들어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전면적으로 수사를 해서 잊었지만 서로 청사와 그 이후의 과정에 대한 의혹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길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또한 이미 사회적 상속 특조위가 수사 의뢰한 DVR 조작 의혹 등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사가되기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